고향 가면, 너무 피곤해. 고향, 가면 너무 피곤해. 고향 가면 너무 피곤해 왜 좋은 날인데, 왜? 좋은 날인데. 왜? 좋은 날인데. 결혼 언제 해 결혼 언제 해 결혼 언제 해 결혼 언제 해 결혼 언제 해? 결혼 언제 해? 고향 고향 고향 피곤하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결혼 결혼 결혼 언제, 언제, 언제.